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바로 이트위시비에서 나온 에코, 에어, 트위시비 에코란다. 트위시비고 만년필인데요. 트위시비고 만년필은, 어, 일단, 제가 사기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약 3만원? 2만원대에 샀고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에는 일단 트위시비 에코 노크가 여기에 박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뚜껑에 트위시비 에코가 돼지위 코, 고 로고가 밝혀져 있고요 일단 외관상으로는 일단 대본이 나는게 특징이고요대문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잉크가 보이는 대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마도 음, 고 만년필 자체가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년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그 어린이들이 목에 걸수 있게 그 끈을 연결할 수 있는 여기 작은 홀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칼릭 대신 홀이 뚫려져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데몬인데, 저기 특이한 게 보이시죠? 여기 잉크를, 잉크를 어떻게 담냐면, 애들이 편하게, 아마 아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아마 아이들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이어서 스포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쭉 빼는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 편하고요. 상당히 편해요. 세척하기도 편하고, 세척하기도 편하고요. 그리고, 뭐 처음에 넣으실 때 조금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어 <웃음> 상당히 만족스러운 물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일단, 일단 뭐더 리뷰하기 이전에 일단 무게를 한번 재 봐야 되는데요. 이게는 약1 9 g 으로 평범한 수준이에요. 평범수술의 무게고요. 평문수술의 평범 무게이고요. 그리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피드랑 피드랑 일단 몸체가 전체적으로 대물 형태고 여기는 따로 열려요. 네, 따로 열리지 않습니다라고 말되는데 열려요. 열려서 이게 스포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쭉올았다쭉 내렸다가 하면 이게 잉크가 내, 나오는 잉크가 일단 빨아들이는 방식입니다. 잉크 내장량은 상당히 많아요 잉크 내장량은 상당히 많아서 잉크를 거의 한 제가 뭐 여기 전체 한 페이지를 꽉 쓰고도 남을 정도였으니까요 일단 이게 여기 특이한 게 보이는데 여기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잉크가 옮겨가는 여기 방향 여기 통로가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여서 잉크가 굳었는지 안굳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잉크가 흐르는지 안흐르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어, 일단, 개인적으로, 여기, 이런 방식 맞고, 트위즈비 에코 만년필도 이런 방식을 사용했고, 트위즈비 에코 만년필도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어, 개인적으로, 누드로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누드로 만연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피드 부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일단 잉크가 다 차는 방식이어서, 잉크가 많이 들어가는 건 좋았어요. 많이 들어가는 건 좋았는데, 많이 들어가지만 하지만 여기 잉크가 새는 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서 조금 짜증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디자인된 경우에는 이렇게 설계가 된 경우에는 잉크가 새지, 않, 새지 않고 네 가, 가끔가다 여기서 뭐 제가 겁나게 흔들어주면 가끔가다 안 번씩 여기서 잉크가 새기도 하지만 뭐 흔들지 않는 이상은 잉크가 흐르, 새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트위지 메이코 닙 자체도 굉장히 예쁘게 서기가 되어있어요 닙 자체도 굉장 예쁘게 서기가 되어있고요 어, 일단 카메라가 제가, 제가 안보여서 자세히 보여드리기 조금 애매한데 여기가 상당히 예쁘게 디자인되어있어요 이래라 카메라 이래라 카메라야 카메라야 이래라 네, 어쨌든 이렇게 설계가 는 지진이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기감은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필기감은 사악거리는 필기감에 부드럽게 서지고요. 그 다음에 역시 힘을 주면 필압에 따라서 굵기가 변하는 것도 역시 만년필의 매력 중에 하나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어 일단 그리고 펜, 펜촉의 단단함의, 단단함의 정도는 딱 중간 정도로 가요중간 정도로 트이지 베커 만년필보다는 조금 더 무른데 그렇다고 너무 무르지도 않고 딱 중간 정도예요. 적당히 적당히 무르고 단단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어, 굉장히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 만년필은 뭐 만년필 처음 사용자한테 분들한테 상당히 추천되는 제품이에요. 대만 에서 회사, 대만 회사고요. 대만화사의 회사에 트위즈비라는 회사고,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 일단 가격대 2만원, 3만원 정도로 일단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쿠팡에서 구매했거든요. 또켓 배송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받게 <웃음> 받으시고요. 일단 2만원에는 파마니의 파베양이었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